껍데기는 백개 내고 껍데기는 껍데기 좋아하는 사람 먹어도 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백개 내고 음, 살코기는 뼈에서 발라가지고 짝짝 찢어요. 이게 다 결대로 이렇게 찢어주면 돼. 이게 다 찢었어요. 후춧가루좀 쳐주고 소금을 한 꼬지만 이렇게 그리고 참기름 조금. 음, 조물조물 이렇게 묻혀야돼 2인분을 뭐 해야 되겠 2인분이 음. 음. 국물은 냉장고에 이렇게 기름을 아, 붙였어요 기름을 걷어내야 되거든요 이게 여기 지금 2인분을 끓일건데 국물이 좀 적으니까 그 쌈이라고 국물이 많이 졸아버렸어 그래서 물을 조금 더 부어줘도 돼요 이거는 양념장 만들거 고추 이거는 이따가 국수 삶을 때 넣어야 돼. 진간장, 깨, 참기름, 마늘, 고춧가루, 설탕을 조금 넣어주고. 이거 칼국수는 마트에서 샀어요 이게 이제 끓으면 국수가 이게 면이 익었으면은 닭고기를 해놓은 거를 넣고 한번더 끓여요 이 국물이 좀 적은 것 같으면은 중간에 물을 조금 부어줘도 돼요 여기 고기 국물은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에는 소금을 적당히 넣어주고 마늘도 넣어주고 파도 넣고 간장도 조금 넣어줘요. 이제 그리고 싱거우면은 저 양념 간장으로 간 맞춰서 먹으면 되니까. 끝난 건가? 응. 음. 맛있어요? 음, 맛있는데? 음. 맛있어, 고소하니. 여기에다 후추를 조금 더 넣어주고. 이제 칼국수가요, 다 됐어요. 밥 말아먹어도 되겠네요. 응? 밥 말아도 되겠죠? 어, <웃음> 출 때는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어 이렇게 닭고기 넣고 이렇게 응 어? 끓여먹어도 좋아요. 여기서 이제 양념간장 이렇게 끼얹어가지고 좀 싱거우면 양념간장 끼얹어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. 어, 오늘또 칼국수를 끓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